금 그, 금수저는 이제 금수새끼다. 너 no, 내가 <웃음> 주주 주연아 안녕 나 정훈이야. 난 사실 유진이보다 너가 더 좋아. <웃음>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저희가 앞에서 이제 서운한 걸좀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선물을 준비하라고 했는데 누구한테 줄지 모르겠고 그세명 중에 한 분한테 줄 선물을 준비하라고 하셨다면서요? 네. 네. 근데 저는 세분다 준비해 왔습니다 <웃음> 그러니까 잘못 잘, 알아들었대요 잘못 알아듣고 세 개를 다 준비해 왔어요 알싸 뭐야? 아 불러들 뭐, 과자 이런 건 아니겠지? 아, 아니야 저희가 5만 원 이하로 된 선물을 준비해오라고 했죠 맞아요 자 아, 이걸 어떤 취지의 준비하라고 했냐면 또 이것들 때문이에요 사실 또 네, 왜요? 왜 얼마나 자랑스러운데 그들이 너무 공격적이에요. 아 공격적이에요. 어그레시브 아, 어그레시브 어, 그래쉽. 수비수 수비수잖아요. 저저 국가대표 수비수예요. 저 공격수고요. 응. 그래서 우리 한상이 파트너인데? 맞아요. 디펜스 응. 어펜스. 응. 그래서 남들 눈에는 어쟤네왜 저래라고 할수 있지만 우린 이게 애정 표현이에요. 맞아요. 서로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나 사랑하는 어, 거예요. 야이 뜨마 <목마> <목마> 가로치고 사랑해. 맞아. <목마> 야, 이 뜨마 같이 생게 새끼야 너 이가 왜 이렇게 누래? 이런 거 이게 다. 제가 이걸 준비하게 된 치즈는 네. 우리 회사에 요즘 캠페인이 있죠 노 어그레시브 노네가티브 제가 연 캠페인이고요 노 어그레시브 노네가티브 요즘 영상마다 치마에저럼 말하는 거똑 같네 임유진 왜 이렇게 공격적임? 욕하니까 정 떨어짐 아 진짜 그런 댓글이 있었어? 이런 댓글이 좀 아, 많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저는 자자 반성과 성찰을 했거든요 욕좀 덜하고 우리 친구들에게 잘해주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사왔나요? 네네사 네. 네. 그럼 제꿈 먼저 합시다 네, 유진이 그러니까 거이 선물에 다 의미가 있어요 아 진짜? 네, 좀 헛웃음 나올 수도 있어요 네. 의미가 있다는 거 일단 네. 받고 말씀드릴게요 네 재고 <웃음> 뭐야 이게? <웃음> 나본거 같아 근데 이거는, 뭐, 뭐야? 아 뚝배기 주시라고 아, 잠깐만 거기 안에 편지가 있을 텐데 아, 여기 있어요 네. 네. 대박 편지도 썼어? 아, 편지 썼어요 아, 뭐야 편지 아, 조금 더 나중에 읽으시고 일단 설명부터 할게요 네램 있고요 또또뭐 있죠? 설마 머리에 든게 없어서? <웃음> 제가 그래서 내밀다시어요 아, 너아 네. 아, no, 네거티브 너 네. <웃음> 네거티브 그리고 그리고 예. 지압 슬리퍼 예, 저발 사이즈 예. 알아요? 아니 그냥 슬리퍼는 발 사이즈는 네. 필요없어요 금수저? 네. 금젓가락입니네 이렇게 있어요 예. 자이 선물을 준비한 이유가 뭐냐 이제 곧 독립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독립할 때 제일 필요한 기본적인 냄비 그러니까 원래 불닭볶음면 사려는데 밑에 편의점에 불닭볶음면 봉지로 된게 없더라고요 <웃음> 그래서 못사 갖고 왔지만 또 이제 금저가락 금수 금금수저는 이제 금수새끼다. <웃음> <No, 네가틴을. 웃음> 너 내가 찍었네. 나나 나나. 너의 첫 독립의 시작을 꼭얘 번창해가지고 약간 금수저 약간 금저가락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말안 해도 아시겠죠 당신 저 네, 난다. 네. 네. 이거는 이것도 독립 그거. 네 맞죠 아, 맞죠 맞죠. 편지를 네, 요아 편지들 편지 너무 부끄러워요. 아그더 입고 네? 오면. 말. 근데 편지. 편지지가 아니라 A4 용지. 네. 여기서 자한 줄만 읽어드릴게요. 유진아 너무 너무 사랑해. 아, 아, 제가 아, 제가, 제가 그 얘기를 했었어요. 아, <웃음> 유진아, 난 너가 너무 너무 좋아, 너무 사랑해. 우리 우리 오래 가자. 육급 얘기였어, 유구비 얘기. 유구비 <웃음> 우리 유구비는8 살이 여 살이 되면 리플 초등학교 보내자. 리플 초등학교? 어제 되게 잘만들 듯이네요. 만담꾼이네. 진짜 줄 알았어. <웃음> 어때요, 근데. 나 진짜 진짜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찐 감동. 아 진짜. 응. 이게 간지러운 거 하면 좀 약간 싫어할 거 같아. 나 지금 너무 오... 간지러워아 <웃음> 그래. <웃음> 간지러. 나지또 <웃음> 아, 약간 조금, 조금 부끄러워. 그래. 울려고 해요. 그래? 진짜 감동 먹었어. 눈물 같아. 어 진짜? 날 같아. 음. 봐봐. 어, <웃음> 어, <지금, 웃음> 어, 진짜. 오 이제 눈물 나는데? 왜 그래? 아 물어볼까? 올수 있는데. 어 해봐. 아아 아, 아, 아. 얼굴 봐라. 너너 얼씨 분? 얼얼 얼씨 분? 잘생겼다 고마워 자 다음 선물 이제 주주 선물로 좋아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세탁 음. 공통된 선물 있어요 이거는. 지압 슬리퍼 네. 기본적으로 공통된 지압, 지압 슬리퍼가 네. 있네 네. 아편지에 편지 왜 네. 나는 에프폰 쓰고 지금? <웃음> 아 이게 예, 예, 좀더 얘기할게, 좀더 얘기할게, 좀더 얘기할게. 현지한 번만 다시 보여주시면 안 돼요? <웃음> <웃음> 같이 들어줘. <들어주시면 안> <웃음> <웃음> 아니, 아니 좀더 얘기할게요, 좀더 얘기할게요. 뭐지? 그게 이유가 있어요. 네, 제가 해줬어요. 제가 실수한 거예요. 어, 실수도 새로운 남자 찾아 떠날래요. <웃음> <웃음> 근데 되게 마음에 들어요. 어 진짜요? 네. 아. 근데. 캔들인데. 오. 저 원래 캔들 쓰거든요. 네. 그래서 집에 워머에딱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오, 진짜. 근데 아 진짜? 심지어 향도 제가 이런 향 좋아해요. 오. 살짝 아, 진짜? 어, 썸머. 썸머 느낌 이런 거. 천천히만 읽어봐. 천천히만 읽어봐. <목소리> 저기요, 만어만 읽어봐. 천천히만 읽어봐. 요천히만 읽어봐. 천천히만 읽어봐. 천천히만 읽어봐. 천천히만 읽어봐. 천기히만읽어도 천천히만 요어봐 천천히만 읽어봐. 천천히만 읽어봐. 천천히만 읽어봐. 천천히만 읽어봐. 천천히만 읽어봐. 천천히만 읽어야천천이만 읽어봐. 천천히만 읽어봐. 천천이만읽어기천아히만 읽어봐. 천천히만 읽어봐. <웃음> 와 진짜 도화쳐받어요 에이 여기서 이제 마태형 이제 마지막 선물이잖아요 제가 한 2시간 걸렸거든요 고르는데 <놀람> <놀람> 진짜 왜? 아 왜냐면 너무 가지고 있는게 많아가지고 야, 아 맞아 그래. 그래가지고 일단 준비해보겠습니다 어, 아 기대돼 아 가진거 없는데 나한테 선물 주기 힘들어 딱 이미지를 못 가졌지 그니까 최마태는 <웃음> 모든걸 다 가졌지만 나 이미지는 가 지지 못하였아 이거는 약간 조금 귀엽게 아니 예뻐 아 예뻐 귀엽다. 네, 네. 뭐야. 카메라 어요 지금의 마태형을 있게 한. 아아. 네, 아 네, 아 네, 약간 저는 제가 봤을 때마태형은 일단 포스트 아이티. 아 그리고 이제 요즘에 슈퍼안김 슈퍼. 그런 편지이 있어요. 어우 아, 너무 잘았네이어있네 <웃음> 아니 잠깐만. 잠깐만. <웃음> <웃음> 아니 그 편지 내용이 있어요. 이 편지지를 준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편지자. 오. 어 귀엽네요.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봤는데. 아, 네. 아니요. 당왜마음안 <웃음> 들어요? 아아 아, 이제 한 명씩 준비해 달라고 했는데 누구에게 준비했는지 바로 주시면 돼요. 저랑 커플티예요? 오! 와! 감니 <웃음> <웃음> 저는 검은색이고 유진이는 흰색이에요. 요저 <웃음> 아, <웃음> 이거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 진, 저도 오늘 이 선물을 한한시간 정도 골랐는데 아, 어, 그래? 지나마 는데이 너구리가 뭔가 유진이를 닮은 거예요 아 <웃음> 귀엽죠? 이거 닮았죠, 유진이? 아, 잘 어울리네요. 필드 <웃음> 예쁘네! 왜 빙고랑은 안 해줘요, 커플티? 네? 빙고가 여기 없어요. <웃음> 근데 왜 빙고랑 커플티 안 입고 와요? 왜? <웃음> 빙고랑 제가 왜 해요, 근데? 잘 입었어요? <웃음> 응. 뭐야? 저기 옷좀 정리 시켜줘요. 뭐야? 야 여기? <웃음> 아! 황 어, 변태! 아, 뭐가 변태야? 뭐, 지도 않는데, 뭐가 변태야? 야! 은행, 털이, 은행 털, 도 빼먹게 은행 털, 면 은행 털이가 아니야. 어? 잠깐만. 어? 이제 제 선물 공개하면 돼요? 근데 저, 저 진짜 지금요, 지금 너무 감동 먹었어. 아, 왜냐면 제가 주주 그 영상에서도 봤겠지만 주주 디퓨저 깨트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주 디퓨저를 살라고 했는데 이게 저는 마니또라고 생각을 해서 마니또는 원래 누가 주는지 몰라야 되잖아. 어. 근데 디퓨저를 주면 나잖아. 누가 봐도. 그래서 그냥 그 디퓨저는 제가 사비로, 그리고 사비로 사기로 하고 그래서 음. 제가 준비한 선물은요. 네. 제가 옛날에 이제 채마트 포스트 아이티라면서 마트한테 밥을 좀 많이 얻어 먹었어요 음. 그래가지고 네. 뭐야? <웃음> 아,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이제 우와 우와 <웃음> 근데? 아 캐리 <테리> 꺼져나 왜캐리야? <웃음> 왜캐하느라 캐리 <테리> 꺼져나 캐리의 <웃음> 네. 건강을 위해 오리고기랑 소고기랑 오 닭고기랑 우와 어 닭고기 닭가슴살까지 다준대 음. 되게 비싸지 않아? 어때? 이렇게 독립을 로 해왔어요 네. 왜요? 동물 좋아하는 여자 어때? 오늘 어, 어, 어, 테리 줄게침실판데침실판데 음, 네, 저도 처음에 테리선물 고민했어 요 <웃음> 맞아 난 고민했는데 뭔가 나보다 더 많이 알고 있, 있으니까 음. 있을 것 같은거야 많이 음. 음. <웃음> 인증상님 <웃음> 잠깐만요 야야 <웃음> 선물 던져 아, <웃음> 그래도 내가 그래도 오늘 <웃음> 회사 오기 전에 가서 한건데 이렇게 가오냈너 이거 오늘 인증사 보내 나한테? 테리야 고마워 아 뭐야 유진아 고마워 <웃음> <웃음> 저는요 네, 항상 보고 배우는 사람이 있어요 이 중에 그 사람에게 좀 선물을 가져왔어요 유진이가뭘 보고 배우는 거뭘 <웃음> <웃음> 보고 배우는 거죠? <웃음> <진짜. 웃음> 저 아직 왜 아무,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유진이라고 안, 안 했는데? 그니까 저 유진이 보고 뭘 배우는 게 있겠어요 유신이, 유신이 아! 뭐, 배워놓은 거, 거 있어요 어. 애처럼 달면 안 되겠다 <웃음> <웃음> 그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웃음> 아니, 장난이야 유진이는 근데 갖고 싶은 사람이에요 <웃음> 어 딸처럼 키우고 싶은 그런 사람이지 어 배울 사람은 아니고 솔직히 말해서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저 여기 잠깐 가사드릴 아니요. 이아요아 여기 배울거 많죠. 너무 네거티브. 자기 일에 진심이고, 춤도 잘 추고, 배운 아 어, 맞잖아요. 춤 너무 잘 춰요. 그래서 난제꿈한 어, 오! 네. 나요? 선물. 진짜로? 네. 와, 나 오늘 기대도 <웃음> 안 하고 <한> 왔는데 <것> <웃음> 사실. 제꼬한 항상 배우거든요. 될급이 네. 말하는 톤이나 말투나 아... 누구에게 상처 주지 않으려는 어... 노력는 아 행동. 네. 저와 정반대예요. 네. 어떻게 상처 주면 <놀린> 기아 진짜 어떤 사람 상처 주까 어떻게 기분 나쁘게 놀릴까. 어그생각밖에안 돼. <놀린> 어떻게 기분 좋게 하는가 이런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여기 이빨 사이도 세요 이렇게. 아 <웃음> 지랄. 지랄하지. 세번 나오요. 제코베도 친해지려고 샀습니다. 아, 이게 뭐예요, 그래서? 우와. <웃음> 대박. 직단이에, 훈이. 이 네, 진짜 아, 좋아요. 근데 이거 5만 원보다 더 비싼 건데? 아그 정도 아니에요. 아 진짜? 작 네. 사이즈라고요. 아 그래요? 저 네. 좋아요, 이거. 이제 제코랑좀 친해지면서 이제 상처 안 받게 하는 법을 진수, 전수 받고, 서수 받고 좀 하려고. <웃음> 저 어, 거기 있었네. 그러니까. 이술 한잔 하자고 하, 그런 아니. 의미예요. 저랑 아, 안 해도 되고 썸녀랑 썸녀랑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술이에요. 아, 아, 아 그래요? 매카니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음... <웃음> 아, 아 당신이랑 아, <웃음> 아, 이렇게 튈 거죠? 여기서? 아니 안 그래도 겐득 겐득 아, 보낼라 했어요. 아. 아, 아, 아, 아, 또... 어디서 그 A4 용지 편지지? 왜요 왜왜왜 거기서 이거요? 난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인데? 잠깐이야. 아, 아, 좀... 야 제코 두려워 상처받아 이런 거. 미안해 나. 모어그레시브. 너무 좋아요. 제코 섬세한 사람이야. 저... 야 좀, 누굴 지정해 준게 아니죠. 네 맞아요. 데 네. 이렇게 선물을 한번 교환해 봤는데 주수는 또... 유진이에게, 음. 유진이는 음. 마태에게마태는 뭐. 제코에게, 제코 뭐다 다요. 실수로 실수로. 어쩌다 대화 중입다자 그럼 훈훈한 시간 보내세요. 안녕. 네. 네. 안녕하세요, 잘 안녕하세요. 잘